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온이곳은요 목포의 만세포차라는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제가 전에 뭐 라이브도 여기서 좀 예전에 한 적이 있고, 뭐 저기 목포에 사시는 뭐 친한 형님들이랑 술 한잔할 때 자꾸 오는 곳이에요. 여기 좀 닭골뱅이탕이 어, 좀 먹을만 합니다. 아, 맛이 좀 괜찮아서 오늘 어,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와봤습니다. 자 밑반찬. 이기또 밑반찬에 어본 안주 나오기 전에 밑반찬에 또한잔 먹어봐야죠. 봐봐. 먹어. 탕이 어, 나왔습니다 볼뱅이 아, 딸랑 3개만 있는게 아니라 밑에 좀더 있습니다 네. 약속해서, 어.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음. 이게 국물이 진짜 좋거든요 국물부터 까먹으면 아 어. 닭다리 자 어우 한자 사서 음. 닭다리에다 한 잔만 하긴 좀 아쉬워. 한잔더 해야지. 자, 자. 어, 여러분들, 여기 부추, 그냥 이렇게 뭐 드시는 것도 맛있는데, 이거 삭 익은 부추를. 진짜, 이 초고추장. 초고추장 살짝 찍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광주식이나 전라도 그 오리탕에 보통 초장 해가지고 미나리 같은 거 찍어 먹거든요. 음, 그런 것처럼. 아. 어... 오, 국물이 또잘 우러나왔습니다. 아. 아유, 가슴살. 그 아, 다음, 골뱅이. 자, 아, 오, 골뱅이, 초고창 찍었어. 소라, 뭐 골뱅이 요런건 진짜 소주에 엄청난 절친이죠 아. 아. 한가지 확실한건 골뱅이는 절대 저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. 요즘 뭐 밖에 뭐 드시러가시거나 그러면 시금치 많이 나오죠? 맛도 좋고 어, 저는 해산물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사실 제가 채소 종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 겨울에나 시금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도 어, 안주를 한번 해보세요 나물 종류가 생각보다 안주가 잘 됩니다 네. 아, 가슴살 기름 소금 음. 여기 뭐닭 뭐 골뱅이 뭐 맛있죠. 이제 예상이 가잖아요. 근데 이, 이 국물 이무 넣어 가지고 무랑 부추 청양고추 들어가니 시원한 국물이 여 이게 진짜 좋아요. 어우 아, 확실한 거 진짜 골뱅이는 소주도도. 자자. 이 국물 내는 무. 아유. 간이 또싹잘 배가지고 좋습니다 삼 여기다가 삼으로 하나씩 넣어주는데요 네. 열이 좀 많아가지고 좀잘 먹질 않는데 그래도 오늘하나 <웃음> 아,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삶을 잘 안먹어요 근데 아, 삶 특유의 그향 자체는 이게 국물에 또배어나오니까더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맛이 와.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물은 어느 정도 먹었는데 여기다가 여기 또 칼국수를 팔아요 이 칼국수면을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아. 칼국수 좀 한번 시켜볼게요 아, 또 칼국수, 아, 이 닭고기 국물에 칼국수 끓이는게또 기가 막힙니다 아. 자, 여기 이 국물에 칼국수 진짜 맛있습니다 아 oh. 여러분들 여기 이제 칼국수 드실때는 묵은김치를 좀 주시거든요 에. 여기에 해가지고 다 같이 드시면은 아 기가 막힙니다 싸자 아. 아. 아. 아 뜨거워 항상 뜨거운 거 조심해서 드세요 <웃음> 어우 뜨거 음, 맛있어요? <웃음> 우리 각시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와서 배부르 조금 배부르다고 했는데 와서 어, <웃음> 이거는 또 맛있게 잘 먹고 있네. 아, 아또 국물. 아, 또 국물. 오우. <놀라> 와. 아. 여러분 <웃음> 잘 먹네 여보 <웃음> 안 먹는다고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안 먹는다고 하다가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<웃음> 와, 여러분. 와... <웃음>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. 혹시나 여러분들, 그 목포 이쪽에 오시게 된다면은, 예 만세포차, 여기 쪽 닭골뱅이탕. 음 해산물 이런 거좀 많이 드셔보시고, 좀 다른 게좀 땡긴다. 국물 종류가 땡긴다 하시면은, 한번 여기 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국에. 뭔가 사람들 많은데 와가지고 좀 먹는게 좀 그렇다 에, 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배달이나 포장도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오시게 될 일이 있다면은 맛보고 가시는 거저 자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맛있게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여러분들 오, 우더 <웃음> 어우, 삶을 먹어서 그런가? 또 국물을 또 먹었어. 아, 삶